자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의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0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한가지 안 좋은 사실들로 인해서 너무 낙담하고 거기에 함몰되요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100가지나 있음에도 왜 한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극도로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져있을 거예요 그냥 사실로만 따져보면 은 좋은 게 100가지고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게한 가지인데 이한 가지로 인해서 너무 우리는 한 가지가 그 100가지를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안 좋다고 생각되는 그한 가지가 그 좋은 것들을 다 몹살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게 반드시 좋지 않다는 건 하지만 그한 가지 나쁜 게백가지를 망친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한 가지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이것을로 인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존재하는것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일한 가지로 인해서 우울해할 때 나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내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 난...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옛말에 죽은 팔이 한 마리가 상처를 망친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그것처럼 분명히 상초라는 좋은 게 많음에도 안 좋은 부분이 다 망쳐버린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속성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빠져있을 때, 아, 이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거고,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으면 될것같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폭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, 주변에 제 강이 흐르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아, 이런데 와가지고 잠깐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음, 저희 고충비등이 있고 오케이 okay. 가끔은 그 한가지 안좋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나머지 100가지의 좋은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한가지 큰 안좋은 것이 나머지 좋은 100가지를 삼키게 내버려둘 이유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? 우리는 항상 여러 방면에서 위험을 피하려 하지만 왜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둔감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시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이 불합리한 즉 100가지 나쁜 점들이 한 가지 좋은 것을 그리고 저는 이게한 가지 안 좋은 점으로 인해서 100가지 좋은 일들을 삼켜버리게 되는, 그러니까 묵살시켜버리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될 이유도 없고 이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시켜 나가면서 그 묶여있음, 그러니까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행동들을 평생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런 불합리함 즉 한가지 안 좋은 점으로 인해서 100가지 좋은 점들을 이제 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불합리함에 흡사했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라도 뭐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거이 사실이 의식이 되는 한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불합리함에 우리를 맡겨둘 이유가 없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 휩사했으면 우리에게 손해고 휩사게 되면 안된다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 가지가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따지게 보면 은한 그 가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그게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한 가지가 너무 크게 여겨져서 도저히 한 가지 나쁜 점으로 이래서 백가지 좋은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진실을 직시함으로 인해서 몸마시키는게 불가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방법은 그 100가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로써 그거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.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. 우리는 이제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크게 증폭시키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증폭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증폭시키지 않는 게 좋겠죠. 부정적인 건 하지만 이게 불가하다면 최대한 낮게 증폭시키고 조파가 열어지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증폭시켜서 이 부정적인 기온이 부정적인 기온을 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 것 같아요